어, 이렇게 음, 여기에서 박스권 상단 저항받고 이제 떨어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지금 저항 자체가 좀 너무 어, 급하게 나왔죠 여기서 저항 자체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 어,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에서 어, 저항 한번 돌파 시도를 해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나와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3500에서 다시 한번 반응이 오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냥 어, 긴 꼬리단 양봉 하나 나온 다음에 그냥 바로 바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탈을 해버려서 여기 가틀리 패턴의 PRG라고 해놓은 3370 3370요 어, 가격까지는 한번 내려왔어요 그래서 3370에서는 아무래도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런 도지형 캔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지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많이 달린 그러한 캔들 을도지형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매수세랑 매도세가 거의 균등한 균등한 힘을 유지를 하면서 어, 종가와 시가가 거의 어, 같은 가격에서 이렇게 형성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꼬리의 길이를 좀 비교해 보자면은 이렇게 매수가 좀 강하게 매수가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틀리 패턴의 prg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반등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향세기 형태의 수렴 채널 그리고 그 수렴 채널의 하단에 지금 닿았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표,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은 상당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어요 상당히 감회도권에 많이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보고 있긴 한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여기 채널을 조금 축소를 해보면은, 축소를 해보면은, 축소를 해보면은, 이제 채널을 조금 종가기준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탈로 리테스트의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보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3370 자, 일단은 3370에서는 어, 가격 반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3370자 이렇게 봤고요 비트코인 3370에서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기존의 강한 지지선이었던 어, 3500 3500 초반 요 가격대가 이제 강한 저항선이 되겠죠. 강한 저항선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이전에 지선이었던 지 3,500선 여기가 1차 타겟이 되는 거고 추가로 살짝 뭐 조정 준다면 추가적으로 더하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 얼마야 여기 뭡니까? 3,700 되겠네요. 3,700, 어, 3,670 요 선. 3,700, 3,670선까지도 어, 충분히 도전을 해볼만 하다. 여기에 반등이 온다는 가정하에, 반등이 온다는 가정하에. 그쵸? 어, 바로 위에도 뭐 넘어야 될 선은 있어요. 어, 네. 아프리카 방송 중입니다. 아프리카 방송 중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어, 그렇다 비트코인은 그렇다 어, 결론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알트코인 요청 종목 3,250에서 풀매수 들어가면 됩니까? 어... 글, 글쎄요 저는 일단은 어, 비트는 다 뺐습니다 다른 거 급하게 들어갈 종목이 생겼어요 <웃음> 비트 뺐어요 오래든 말든 뭐 아, 뭐 원래 가지고 있었고요. 추매하려고요. 네. 자, 우리는 네. 원화, 원화 차트를 위주로 볼 거니까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아, 음악 좋고요. 음악 좋아. 에너제틱해. 네, 음악 틀어 놓고 있습니다. 주면 안 나와요. 선생님, 시간 되시면 아프리카 가셔 가지고 혹시 음량 어떤가 한번 체크 좀해 주시면 안 돼요? 음량 오늘 아프리카에서 피드백이 안 오네요. 몇 분이나 계신데. 9분 계십니다. 9분, 9분 계셨네? 네. 9분 계시고 음량 피드백 안해 주시면 그 9분 위한 서비스는 하지 마시고요. <웃음> 아니, 애초에 요청도 없어요. <웃음> 자, 일단은 BK부터 올게요. BK, ABC. 아프리카 아프리카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피드백 안나오죠 아프리카 아웃분 피드백 안나오죠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자 비케입니다 비케 네, 비케는 뭐 여기서부터 저는 느낌이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바로 전 구간에서 뭐 기대를 비빌 언덕이 없어 비빌 언덕이 요 그래봤자 요, 요, 요 요거 요거 하인데 예, 네, 요요 구간에서는 뭐가 없었단 말이죠. 여기 여기 어, 없어가지고 지금 질질 세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아유 또 이렇게 그 상단에서 지금 약하게 지지받고 있는 상태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미 약간 느낌이 어, 오근이 있어요. 오근이 있는데. 조금 여기는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네, 여기는 요러한 상태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12만원 선 11만 뭐 평균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12만원 12만원 내외에서는 반응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그러면 뭐쌍바닥이좀 여지없는 쌍바닥 여지없는 쌍바닥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현재가에서요 현재가에서 28%? 28%? 29% 정도 되네요? 28%? 29%? 11만원 밑에 깨지면 다 던져야 돼 아, 예. 파, 여기 85, 48 어, 86만원 정도 되겠네 86만원 선 깨지게 되면은 뭐 이제 신저점이죠 신저점 반등돈이 거 들어가더라도 11만원 깨지면 은 8만원, 1 0만원까지 깨지는 것도 쉬울 수 있으니까 네. 신저점, 신저점 깨지면은 이제 그 다음 잡아볼 수 있는 거는 뭐 뭐 1.13 정도, 1.13 정도로 잡을 수 있으려나? 근데 저거 의미 없죠. 네. 나중에 가봐야 알죠. <웃음> 1.13 뭐이 뭐 정도 선인데, 그쵸? 64,000, 64,000 원 정도, 이 어, 정도까지도 이제 지금 12만 원 선이 깨지게 된다면, 어. 차례대로 86,000원, 그 63,700, 63,100원 어, 요한 수준으로 이제 차례대로 반등 다음 반등 지점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월에 이월에 그쵸죠 이러한 가격들 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에서 신청을 주신 거였어요. 유튜브. 그쵸? 자, 자. 비케, 비케 봤습니다. 오스틴 선생님 퇴근하시고요. 네. 이렇게 봤습니다. ABC 나가는데 시끄럽고요. 무슨 티? 상당히 시끄럽고요. 콩이 안 돼. 별로야. 이 자, 오스틴 간다고 인사하고 나왔고요. 콩이 다시 들어가시고요. 자, 스텔라. 오늘 빨리 보고 가야 됩니다. 빠르게 쓱 보고 업로드까지 하고 가야 됩니다. 저. 이거 영상이 요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가야죠. 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여기는 원하죠, 원하. 어, 원하. 일단은 여부근에 요 여부근 요 가격. 네. 한 209원, 210원. 어, 여기서는 어, 조금 지키지 않나? 했, 한 다음에 페이크 주고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아마 비트 어, 비트 차트로는 아마 요 부분이었을 거예요. 요 부분 아니면 뭐요 이전 반등 지점 이러한 반등이 나왔던 그러한 반응이 나왔던 구간들 그런 지점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서 깼어요. 깨고 이제 올해 올해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러 계속 내려보고 있습니다. 스텔라 스텔라는 어떤 관점으로 봐달라고 하시는지는 어,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닥 잡으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쵸? 매수 관점으로보려고하시는 거겠죠? 이거, 플거이요봐 봐. 버터이라이바플라이바플라이 여기 그러면 자 테스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패턴상 반등자리를 잡을 수가 있나 이걸 한번 볼게요 0.4.38 크랩 아니면 가틀리 이렇게 나오네요 <웃음> 그러면은, 크랩이면은 69까지 가네요. 어, 이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크랩은. 자, 가틀리. 가틀리. 가틀리는 뭐 이미, 이미 지났죠? 크랩은, 크랩은 그러면은, 어, 너무 멀었네. 크랩은. 69.78. 어, 좀더 떨어져야지, 이제 패턴상 자리가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딱 B 지점이 아마 지금 계산기에서는. 음. 점번 아마 체크하는 걸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127이 아마 안 나올 건데 지금 127 자리면은 안돼위치기도 해. 그 e c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 h 겹 c k check, c 종가 c k c 치 e c k check, 정도 e c k check, check, c 80원에서 88원 사이 그 사이에서 한번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를 잡기에는 좀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텔라 V자 반등을 계속 줬었거든 음. V자 반등 형태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핀을 음. 적어도 하루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줄... 나오고 네. 있는데 오늘을 살건 아니라 양 나와요. 는 몬스터 님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별이 상없다고요 그냥 어, 그냥 보시, 보고만 계시는 거구나. 그렇죠? <웃음> 만 보고만, 보고만 계시는 거구나. 아무 네. 스텔라를 매도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요. 답은 없. 이미 너무 늦었고요. 어, 너무 늦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뭐 던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스텔라 같은 경우는 계속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등 지점이 어디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어,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이거를 ABCD 패턴으로도 볼수 있을까요 요거 요러 요런 요 식으로 618 1618 그게 그게 그거야 크랩 패턴 그쵸 약간 비슷하네요 69 고수준이네요 그, 그, 그 어. 그러면은 어69 여기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솔직히 어 여기는 솔직히 여기에서는 반등을 줘야 된다 69저 69에서는 솔직히 반등 줘야 된다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반등을 줄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지만 69가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69원 69원 네 스텔라 69원. 69원은 딱 겹치네요 매물대 주요 저항지점이랑 이러한 어, 선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네요 69원 69원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스텔라 69원 알람 맞춰놓고도 69원에 잘 관찰해봐야 되겠네요다 스텔라 69원 70원 70원 70원 <웃음> 아, 깔끔하게 70원 70원 스텔라 70 메모하십시오 스텔라 70 스텔라 70 자, 스텔라 봤고요 아 켜놔 너 켜놔 스텔라 받고 리플. 리플은 예 네, 지금 리플은 떨어지는 족족 받아 먹을만한 자리가 계속 생겨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 내내 어,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지금 지금 자리도 뭐 일단은 근거 자체는 있죠 있는데 별로 안 무섭지. 맞아. 가격 자체가 좀 범위 좀 300에서 320원 300에서 320원 요, 요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 8% 될것 같아요 7, 8% 오, 오, 오, 6% 정도 돼요 5.7% 6% 이거 네. <웃음> 리플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 박스 영역으로 볼수 있는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죠 왜냐하면 밑으로 깨지면 바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바로 깨지면 나오면 나으면 되는 자리니까 손익비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어디까지 갔다가 갈 거냐는 아직 모르죠 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은 이제 차례대로 뭐 302원까지도 그리고 뭐 꼬리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300원까지도 갈수 있는 거고 3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다 리플 잘 안개. 음. 뭐... 타겟 같은 경우는 타겟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당히 강하게좀 뭐. 이전에 이전에 380원? 어, 요선에서 좀 반응이 많이 나왔어요 어, 요러한 지점들 요지점들 요란선들 어, 어,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 자리들이 자리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음, 좀 쉽다 어, 보기가 좀 쉽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리플은 리플은 요런 어, 트렌드도 보이고요 지금 만약에 <웃음> 아, 목이 간질간질해요 지금 만약에 이러한 어, 이러한 트렌드에서 어, 영향을 받고 만약에 지금 반등을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어, 타겟 자체를 뭐요 윗선까지는 좀 무리이더라도 어, 380원, 400원 고수준 어, 요 수준까지는 그래도 어, 좀 바라볼 수 있다. 한번 더 가더라도 어, 여기서는 근데 좀 이제 요 바닥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때는 요걸 뚫고 나는 뚫고 나서 음, 돌파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쵸 리플. 네, 리플. 리플은 리플은 아무튼 지금 자체는 어, 상당히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리플. 자, 줌에서 카메라 줌에서, 줌에서 카메라가 미처 안 꺼진 분이 계세요? 우클릭한 다 끄면 되잖아. 응. 아, 카메라 카메라가 안 꺼져서 지금 <웃음> 상당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 렉이 있네. 내일. 내일 저도 일단 내일은 같이 방송국을 가기로 했어요. <웃음> 갑자기 겁난다. 아, 아침 아 일찍 일어나서 그 지옥철을 타야 되는데. 아, 선생님은 매일 하시니까 힘들겠어요. 액션님은 <웃음> 자, 리플 이렇게 봤습니다. 리플은 300원 부근. 300원 부근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리플 봤고요. 랩을 봤고요 르트 렌트. 르트는 저기 가서 봐야지 아또 이상해졌네요 레이아웃이 자 런트 렌트. 런트를 받아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어, 일단은 이런 어, 트렌드에 이제 닿, 닿게 됐네요 트렌드에, 트렌드에 닿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트렌드를 믿고 들어갈 거냐 어, 요건데 요건데 어, 수평가격선으로도 충분히 어, 근거가 있는 자리죠.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음. 깨지면 나오면 자리, 깨지면 되는, 깨지면 나오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상당히 좀,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렌트. 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가격으로 보면 어, 70원? 70원대를 지켜가지고 만약에, 어, 요 채널 안, 위로 다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뭐, 90원까지도, 90원 원 90원 선까지도 다시 회복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기 쌍바닥이 생기는 거고요 단기 쌍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90원 정도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이 채널마저 뚫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많이 쌓여있는 이 매물대까지 뚫고 더갈수 있겠죠 당장은 70원에서 지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렌트는 깨지면 나오면 되죠 매수한 다음에 깨지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더 지켜보고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죠 여기서 확인 매매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다가 아니면 말고 라는 자세로 임하면 될것 같아요 렌트 렌트는 뭐 렌트는 이슈가 계속 있죠 렌트 렌트 이슈가 계속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렌트 이상하다. 왜 뮤트가 안되지? <웃음> 왜 뮤트가 안되는 분들이 있지? <웃음> 이상하네요. 어쨌든 어쨌든 요 자, 런트는 70원 지금 가격선에서 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나서 어, 이전 만약에 더블, 바, 더블 바텀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약 86원 90원 고그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고 겁니다 런트 됐죠 자 이오스 엄청 페이스 빠르다 그쵸 어, 이거를 다운받아서 다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면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오스 이오스는 뭐 중국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기는 한것 같은데 별로 뭐 신통치 않죠. 반응 자체가 그렇게 뭐신통치 않습니다. 네. 여기는 지켜줬어야 하는 가격 2500원 2500원 정도 2500원, 선은, 2500원 선에서는 어, 반응을 좀 줬었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가 깨진 순간 어, 이제는 이제는 이제 2100원 어, 2100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 상황입니다 2100원도 아무래도 이렇게 뭐좀끼어 맞추기 서식으로 이렇게 어, 반등을 줄수 있는 구간에 선을 긋더라도 선을 긋더라도 어, 당장 위에 있는 트렌드 자체도 생겨나기 때문에 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반응이 등 살짝 일어나더라도 다시 한번 2,500원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은 이제 다시 2,100원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형성된 매물대에 의한 지지구간 2,100원 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2,100원 2,100원 2,100원 수준. 어, 수준까지도 수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비트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트랑 비트코인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오스 이어스 맞지 이어스, 어, 이어스. 얘도 뭐 야, 얘도 뭐 패턴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볼까요 그쵸 뭐뭐뭐뭐 뭐, 뭐, 뭐 나오겠죠 뭐뭐하나로 나오겠지 <웃음> 자 얻어 걸리면 좋은거고요음 응? 얻어 걸리면 자 우리 로또 하듯이 한번 그 그냥 그냥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1 7 5.5 3자 아프리카 분들 여전히 반응이 없고요 여전히 잠수 타셨고요. 제가 못 보는 건가? 내가 못 보는 건가? 아니겠죠. 자, 3475. 7 하나. 5, 5, 5, 6, 7, 1, 5 6, 6. 2. 배선 안 뜨네요. 크랩이 뜨네요. 크랩. 와, 이거 크랩은 뭐 너무 범위가 크... 너무 차이가 많이 네 이게 어? 61.8%를 넘지 않았으면 비 음, 음. 너무 타이트해 지금 예, 어, 얘 지금 10%라서 그래요 10% 0.55여서 <웃음> 10%라서 네, 그 10%야 음. 아. 네아자 어, <웃음> 이거를 조금 어,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면 되죠. 비를 자 그러면은 260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다. 어, 그냥 꼬리 기준으로 잡아보도, 잡아보고 종가 기준으로 잡아보면은 걸려요. 걸리죠. 그러면은 어, 조금 더 2100보다 더 내려가서 잡을 수 있겠네요. 이어스는 패턴 관점이라고 하면은 1 9 5 1955, 1955. 1955원에서는 패턴 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근거가 생긴다. 뭐, 여기 종가, 어, 종가 기준의 선에서 근선이랑 일치하겠네요. 그쵸. 네. 쩔미님 채팅 이제 보여요. 쩔미님. 쩔미님. 쩔미님, 쩔미님, 쩔미님. 쩔미님. 제가 그, 뭐야. 컴퓨터 버벅거려가지고. 어, 아프리카를 잠깐 꺼놨어요. 다른 분들도 그러면은 채팅이 안 보이나? 여기 화면이 꺼내, 화면을 꺼놓으면 채팅은 안 되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분들 채팅 해주셨다면 죄송하고요. 네, 아프리카 분들 자제 사과를 받아주시오 네. 빨리 유튜브가 풀려야지. 어. 못 살겠다 정말. 자 이오스 이오스 받구요 이더 이더. 이더 보겠습니다. 이더. 이더. 문제의 이더. 뭐, 똑같이 생겼죠? 네. 거의 리플, 이오스, 뭐,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11만원, 어, 11만원을, 노래를 불렀었어요. 노래를.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11만원까지 가게 되면은, 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어, 이렇게 패턴 관점으로도 봤고요. 그냥 선만 그어도 보이는 자리에 그래서, 어,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지금 가격선, 지금 가격선 이러한 영역에서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어, 생깁니다. 패턴 관점으로서 생기고, 또 그리고 어, 그냥 선 그어서 선 그어서 매물대 기준으로 매물대 기준으로도 어, 근거를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어, 그러한 영역입니다. 뭐 11만원에서 11만원 부근이네요 11만원 11만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가격들 어. 마지노선은 뭐 11만 2천원 그쵸 11만 2천원 그런 선까지는 좀 잡아볼 수 있다 만약에 11만원 선이 깨진다 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얘는 이렇게 어. 이전 여기에서 종가 기준 캔들 종가 기준으로 여, 그 반응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그쵸 그러면은 얘는 이 쌍바닥 반등 지점 잡기 전에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반응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선을 부가적으로 좀 그어 볼수 있습니다. 10만 1600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반등 9만 3500원 요 수준 9만 4천 9 3500원 이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12만 2천원, 12만 2천원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떨어졌다가 반응이 올수 있다. 여기는 패턴 자리이기도 해요. 패턴 자리. 아마 사이퍼 패턴이었을 거예요. 사이퍼 패턴에서 어, 반,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그쵸? 만약에 얘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를 이탈하다고 하면은, 이제는 10만 1천원, 그 다음 9만 3천5백원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퍼, 안 봐도 사이퍼. 그쵸? 안마도 사이퍼 11만 2천원 십일만 이천 2천 원 그러니까 11만원 딱 그냥 11만원 선 어, 11만원 선을 11만원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이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명님 정찰 다녀오셨나보네요 어, 제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영상 어그 영상 창 자체를 좀 중지를 시켜놨는데 그러면 채팅도 안보이나봐요 몰랐어요 쩔미님 죄송 쩔미짱 절미짱 됐죠? 근데 네, 이거, 이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절미짱 이더 봤구요. 트론, 트론, 트론. 자, 트론은, 원화 차트는 비트 차트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더블 탑, 더블 탑 패턴을 만들었었습니다. 트론. 원화차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네요. 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원화는 일단 고점 못 높였잖아요. 어, 비트차트는 비트차트는 전고랑 어, 정확하게 일치하는 더블탑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론트론 트론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가격선들, 이러한 가격선들 자체가 꼬리는 제외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원화차트에서도 그러면은 원화차트에서도 충분히 더블타 패턴을 우려를 해볼 수 있다 요 가격 상당히 중요하겠죠 요 가격 요 가격이라고 하면 모르시겠죠 그렇죠? 여기 26원 27원 26원 이라고요 해 26원 아니다 26 27원 아 26.5 그러면 26.5 26.5원 트론 26.5원에서 어 상당히 강한 지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어, 여기 매물대랑도 상당히 많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요 종가, 종가 그리고 어, 요러한 지점들, 요러한 지점들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영역으로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좀더 가까운 매물대이니까 매물대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영향도가 커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트론 아직 트렌드는 안 깨졌어요. 트렌드는 안 깨졌기 때문에 뭐, 트론을 당장 매수 시점으로 보기엔 애매해요. 어, 상당히 위험하죠. 매수 시, 신규 매수 자리로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트론을 하지만 하지만 어,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를 지키고 있지만 트렌드를 지키고 있지만 어, 고점을 고점을 높이는 폭 자체가 너무 적어졌어요. 거래량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요 트렌드가 이탈될 어, 염려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염려를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액선생님이 그려주고 계신 요거 조정삼파, 조정삼파도 충분히 우려를 해봐야 되죠. 깨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깰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도 깰줄 알았는데 여기선 반등이 양봉이 여기서 뜨면서 와 설마 요 트렌드 다시 지키나? 라고 했는데 어, 다시 갔어요 근데 요, 요거 진짜 요거는 거품이지 요거는 말 그대로 요게 거품이죠 요거, 요게 거품이지 요게 거리량 없이 올린 거 거품이다 바블 바블이다 조심해야죠 어. 훅떨입니다훅 떨고요 저런 거는 자 트론 같은 경우는 어, 이 트렌드를 이탈해서 26.5원까지 5원 26 5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어, 높다. 26.5원에서는 충분히 강한 어, 강한 반등을 예상해 볼수 있지만 뭐 여기 깨지면 깨지는 거죠. 그렇죠? 어, 여기서 양봉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재이타라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트론은 이때부터 계속 떨어진다고 저는 봤어요. 여기서부터. 거의 32원은 못 넘어갈 거다 했는데 갔다가 갔어요 조금 더 패턴상 자리로 봤었는데 조금 더 연장된 다음에 갔네요 네, 트론 트론 봤어요 트론받고 진리카 아 음악이 너무 긴박하다 그렇죠 좋아 어, 펑키에 음악이 펑키합니다. 질리카. 자, 질리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인넷 때문에 보시는 거겠죠, 메인넷. 그렇죠? 여기에서 한번 반응이 왔었어요. 질리카도 질리카도 이때 이때 이제 이러한 이러한 기 형태 만들 때 질리카 봐달라는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쇠기 형태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일단은 하락. 그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 여기서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양봉이 나와가지고 양봉이 나와도 어, 이 타겟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타겟 자체가 여기 한 20% 그 정도 될 거에요 어, 25% 0 2 정도 되네요 25% 정도 되겠는데 어, 그렇게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어, 메인의 이슈 때문에 여기에서 좀 과감하게 들어갈 자리는 아닌 걸로 저는 봤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여기서 에 충분히 어, 저항을 많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 20. 6원 20.6원. 그렇죠? 20.6원. 이제 다시 20.6원에 오면은 이제 얘는 어, 다시 한번 어, 반등을 줄지 아니면은 이탈을 할지 요런 시험대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좀 강한 강한 구간이죠, 여기. 그렇죠? 어, 얘도 약간 어, 영역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20.6원이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점 자체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좋진 않죠 음, 저점 자체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반등 주면은 이제 어, 쭉쭉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간다고 해도 다시 한번 걸리겠죠 음, 질리카 그래도 트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이제 자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질레카. 이러한 어, 가격, 이러한 가격도 상당히 강한 저항이다. 27원, 2 7 27 5원저 27.5원. 그 다음에 25.7원, 25.7원. 이러한 어, 가격들 체크해두시고요. 요요요 요, 요 영향 그리고 요 작은 그 거기에서 이큰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좀 나눠 줘서 어러한 작은 박스권에서도 어, 영향을 충분히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 진리카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 같은 경우는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어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충분히 포지션을 잡아도 늦진 않죠 여기 도달했다고 해서 반등을 자, 반등을 노리고 음 매수를 바로 한다 어, 그렇게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어, 여기 반등 노리고 다시 들어가도 되긴 하죠 근데 일단은 어, 지금 당장은 여기서 저항을 어, 세번 확인하고 이에 여기가 강한 강한 여기가 이제 목선이 생기잖아요 목선 목선이 생긴 다음에 어, 강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시 강한 저항이 어, 저항의 자리잡게 되었죠 그래서 음, 추가적으로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여기서는. 반등, 반등 오는 거를 미리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 충분히 양봉이 나오는 거를, 종가마감을 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그렇게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리카. 네, 지금은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는 상황은 아니다. 20.6원. 그렇죠 20.6원에서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어, 당장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 받아 먹으려고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더라도 한 10%? 어, 10%. 좀 위험, 위험해요. 위험해요. 2 0 6원에 받아먹는 건좀 위험합니다. 네. 차라리 19.2원. 어, 19.2원. 어, 여기에서 차라리 한번더 시도를 해보고 말지. 그쵸? 아, 그건 좀 아니다. 위험하다. 그쵸? 어, 크게 보면 또 이렇게 보이네요. 그쵸? 이선 어, 상당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거 20.6원.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한 번에 보이질 않네요. 한 번에 보이는 게 없어. 어.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좀 생겨요. 그쵸? 이거 비트랑 거의 비슷한 약간 어, 천장이 약간 다른 그런 더블 탑 패턴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0.6원. 진리카는 20.6원에서 어떻게 반응이 오나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리카. 진리카 봤습니다. 진리카 쿼크. 쿼크 비썸 차트로. 쿼크 QKCB. 아니죠 원화죠 원화 코크 원화가 있나요? 비트차트인가? 아 있네요 얘를 어떻게 보죠? <웃음> 코크를 자 얘는 좀 타임프레임을 작게 해서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HBCH님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의 HBCH님 h 반갑습니다 자 코크 체인은 지금 받아 드리는 게 상당히 애매하네요 hbch님 아프리카는 그게 안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스트리밍 중에서 그 앞으로 넘어가서 보는게 안되더라고요 유튜브는 되는데 그쵸? 그게 좀 안좋은것같아 요아 리플이요 어. 그쵸 리플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긴 할건데요 유튜브 올리긴 할건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자, 코크, 코크 체인입니다. 코크 체인은 지금 이러한 채널, 채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코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채널 중심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여기에서 수평 가격선에 대한 저항 지지죠. 수평 가격선에 대한 지지를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반응을 줬어요. 한 30원, 어, 30원에서 반응을 줬는데 이 채널 중심선을 결국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코크를 본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채널 중심선을 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가격으로 대충 보자고 하면은 뭐 33원? 어, 코크는 33원 어, 넉넉하게 33원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이 채널 중심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어, 채널 상단 또는 채널 상단 돌파한 다음에 어, 여기 이전 이전 반등 지점이었던 매물 때 반등 지점이었던 요 구간 그 지켜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 36원 정도 되겠네요. 36. 자, 36원. 어. 일단은 30요 32원, 32원을 뚫어야지 36원 또는 어, 채널 상단까지 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크 지금 당장은 애매합니다. 자코크봤고요 이제 마지막 저게 루프링 이었나 lrc lrc 워화 차트 자 어, 지금 아프리카나 줌에 계신 피클 분들은 혹시 뭐 차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바로 요청주세요 뭐 어차피 지금 사람 뭐야 별로 대기가 없어가지고 금방 볼수 있으니까요. 네. 없으시면은 굳이 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다시 올려야 돼서 굳이 그렇게 뭐 요청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루프링 루프링도 지금 리프 얘는 어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매도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음? 아리프이랑 렌트요. 리플룬트 작동한게 있으니까 그거뭐 간단하게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자 루프링 루프링 얘를 얘를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하셨나? 루프링? 매도 관점은 아니겠죠 매도 관점으로 너무 늦었으니까 그쵸 루프링 아, 이런 꼬리도 잡아야 되나 좀 싶어요 애매해요 그쵸 얘를 매수 관점으로 본다 아하. 근거가 근거가 딱히 안 보이네요. 저는 예, 네. 얘를 굳이 사야 되나 싶어요. 믿을 거는 지금은 이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채널, 그렇죠? 이러한 채널들, 이러한 채널들로밖에는 기준을 삼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피치포크로 그리는 게더 낫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 속에서 반응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습니다. 꼬리를 살짝 어, 이탈한 걸로 보고, 요런 어,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대충 보이죠? 근데 이거, 이거 믿고, 이거 믿고 매수 포지션을 잡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 차라리 얘를 뚫는 걸 보고, 104원? 104원 104원까지 텀이 너무 멀잖아 그렇죠 여기만 해도 50%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멀다 그래서 좀 축소를 해서 축소를 해서 일단 당장은 뭐 여기를 넘어야겠죠 여기 이런 거는 뭐 쪼개서 보면 돼요 쪼개서 쪼개서 73원 넘으면은 어, 73원이 넘으면은 그때는 어, 충분히 어, 조금 눈독 들일만한 그러한 자리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73원 루프링은 73원, 73원은 너가 넘어야 된다 루프링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 최근 1 0 0 넘게 올랐다고요 루프링. 아 이게 지갑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게 비썸에서 아.. 아, 이게 지각 종목이었구나. 아, 그러면은... 아, 이건 둘째 치더라도, 네, 이러한 음봉이 왜 나왔는지 이유는 둘째 치더라도요. 일단 뭐7 3만원 넘어야죠. 어, 그냥 차트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어, 그쵸. 빗썸에서 업비트에서 덤핑 물량이 얼로 넘어온 거죠. 어, 업비트 쪽에서도 맞춰졌겠네. 7 3만 원, 업비트든, 뭐 빗썸이든, 일단은 7 3만원 넘어야 돼요. 자, 7 3만 원, 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늦게 오신 hbch 님의 요청 종목이었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스트리밍 제한으로고금부터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열심히 우리 방송을 찾아봐 주시는 hbc님 외 지금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리플 리플은 지금 이 빨간색 구간에서 상당히 반응이 어, 가격 반응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300원 그리고 320원 한 10% 안되는 5% 7% 되는 구간에서 충분히 매스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타겟 자체는 음, 이렇게 표시한 요 구간들 384, 411, 440요런 어, 선들을 타겟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깨지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잡고 요거 노리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저항 받더라도 여기도 아 여기도 몇 프로냐 한 20% 되나요 20% 20% 되겠죠? 어, 20%. 20% 수준의 수익을 어, 충분히 타겟을 기대를 해보고, 어, 매스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제 300원에서 321원 요 구간. 요 구간. 됐죠? 그쵸? 리플. 그 다음이 른트. 른트. 른트. 룬트. 아, 른트입니다. 네. 른트는 지금, 렌트도 이렇게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채널, 채널이자 트렌드. 그래서 지금 70원, 70원 선에서 반응이 오게 된다면 반등을 준다고 하면은 현재 요 매물대, 주요 매물대 이자 더블 바텀 패턴의 목선, 목선을 다시 한번 노리러 갈수 있다. 그러면 한 86원, 86원 선이고 동시에 여기를 넘게 되면은 이제 이 채널의 상단에 닿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70원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선에서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어, 충분히 들어갈 볼만 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깨지면 나오면 되죠. 어, 요거 깨지면 나오면 되죠. 요 트렌드 깨지면. 그렇죠 만약에 런트가 여기가 깨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깨진다. 요거 깨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요, 요러한 가격들로 봐야죠. 저기 깨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58원. 태초의 가격으로 들어가네요 58원 58원까지는 안가지 않을까요? 58원까지는? 가나? 58원 가면 은 충분히 사볼만 하죠 58원 가면 충분히 사볼만 하죠 네 렌트 다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1시간 조금 넘게 봤네요 1시간 조금 넘게 음, 1시간 조금 넘게 봤고요 아, 어, 지금은 요즘에 스트리밍 제한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많이 좀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요. 계속해서 좀 KBS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은 좀 이원화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스트리밍을 한 다음에 어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를 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인데 일단은 어 유튜브에서 요청종목을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 자체로는 저희가 지금 어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 그 게시판으로 주로 그 요청 종목을 받고 있고요. 어, 많이 찾아봐주세요. 그 게시물은 게시물은 따로 알람 구독 알람이 안갈것 같은데 어,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 수시로 제가 이제 그 요청 종목 게시 그 커뮤니티 게시물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 답변으로 어, 많이 답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시황은 네그 퍼블리싱 했던 내용 그리고 브리핑 내용이랑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 수렴 채널이랑 피보나치 808 그리고 그 무슨 패턴이었죠 사이퍼였나요 사이퍼 패턴이죠 사이퍼 패턴에 의한 반등 지점 그쵸 요지점 요 요지점에 대한 관점 아직 유지 중입니다 그쵸 이거 퍼블리싱 했던 자리 그자 내용이랑 어, 아직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오늘은 자 인천삼촌은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쿼크를 요청하고 계세요 쿼크 쿼크도 이제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자 지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하면 계속 봐야 돼요 얼마 지금 몇분안 계시니까 어. 다시 볼게요 어차피 작도해놓은게 지워지진 않았으니까요 자 쿼크입니다 쿼크 쿼크는 이러한 하락 채널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죠 그쵸 렇 근데 지금은 30원에서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30원 30원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반응보고 쌍바닥 패턴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쌍바닥, 쌍닥의 쌍바닥 패턴에 대한 크기 자체가 크지는 않고, 그리고 이전 음봉이 너무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이 하락 채널 중심선을 좀 넘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33원 정도는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는 좀 올라야겠죠? 지금은 아니죠. 바닥에서부터니까 지금으로 한 2.5% 2. 정도 조금 더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만약에 여기 3 4만 넘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는 뭐 채널 상단 그리고 이제 36원 이 주요 매물대 반등지점 이전에 이탈했던 반등지점까지 다시 돌파를 어, 시도해 볼수 있다 이렇게 어, 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코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프리카 녹화한거 다시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요 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봐 주신 분들 아프리카 9분 그리고 우리 피클 분들 사랑하는 피클 분들 12분 열한 분인가요? 엑시아 선생님 빼면 <웃음> 네 고생하셨고요. 어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기 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변동성 자체가 크게 없으면은 차트 분석 관점은 유지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일단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